안녕하세요 류이오빠입니다 태풍과 장마로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에요 비가 와서 그런지 잘 늘지 않는 구독자 수 때문인지 기운이 없고 처지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독려하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표시 아크릴 무드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무드등 만들기 1탄에 이어 무드등 만들기 2탄입니다 이번 무드등은 아래쪽으로 LED 캔들을 넣는 박스로 만들어 볼거예요자 만들어 볼게요 참 오늘은 멘트 없이 만들기만 해볼게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